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틱 왁스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왁스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심지가 있는 스틱 왁스입니다. 스틱 왁스 중에도 심지가 없는 것들도 있고, 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심지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을 붙여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아, 여기에 불을 붙이고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녹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양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스탬프를 자 아, 그럼 잘뜯혔나 한번 볼게요 이 심지가 있는 스틱 왁스의 최대 장점이 멜팅 스푼이 필요 없기 때문에 편지나 종이류에 직접 바로 실링 왁스하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편하고 이렇게 됐고 또 다른 방법을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도 보여드릴게요 철을 키고 멜팅 스푼을 사용할 건데 이 스틱 왁스 이 친구를 이 멜팅 스푼 안에 티박스 이 친구를 이제 뒷면을 사용해서 고대로 녹여볼게요. 이렇게 이게 슬슬 녹아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어 불이 꺼졌어. 안 돼. 다시 고대로. 녹아줍니다 오 이거 색이 굉장히 예쁘네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이런 만큼 다 녹았다 싶으면 템프로 찍어줄게요. 띄면은, 오, 얘도 예쁘게 나왔다. 이렇게 예쁜 실링 왁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틱형이다 보니까, 이 왁스 자체를 그냥 잘라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써도 돼요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두 가지 방법은 사실 색을 조화롭게 섞어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진 않아서 좀 여러 색을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썼던 그 버건디 색상의 왁스를 조금만 잘라볼게요 자르고, 조금만 자르고, 그리고 이 파란색도, 이건 진짜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잘라주었던 버건디 핑크 이렇게 넣고, 이, 요 하늘색, 이 친구는 제일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같이 녹이면, 색이 존재감이 흐려질까봐 이렇게 녹이고 거의 다 녹았을 때이 파란 친구를 넣고 이제 다 녹은 것 같아요. 아유, 파란색이 좀안 보이네. 아니야, 이거 찍으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것도 띄어보면 아, 파랑이 엄청 조금만 남았네요, 여기. 이 버건디 색상의 존재감이 너무 강해서. 이게 약간 3D 입체 스탬프거든요? 버건디의 존재감 때문에 파란색이 여기 조금 이렇게 찍히긴 했는데 버건디가 다 잡아먹은 느낌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실링 왁스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스틱왁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총세가지를 보여드렸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링 왁스 처음 해보시는 분들 처음 접해보시는 초보분들은 이 심지가 있는 스틱형 왁스를 사용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심재가 있는 스티킹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초도 필요 없고 이 멜팅 스푼도 필요 없이 그냥 요거 자체로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편하고 굉장히 좋아요 요거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또올게요 안녕 빠이